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 리뷰입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48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답답하게 굴었던 신지혜가 빠르게 뉘우친 덕분에 시원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신지혜가 그동안 꼬여있던 실타래를 풀어가는데요. 남은 화에서 신지혜는 어떻게 아빠 신무영을 지킬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신지혜는 엄마 오희은이 시험부가 아니라는 것,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친구인 장현정 교수를 찾아가 신무영이 왜 자신을 키웠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무영은 배신하고 떠난 여자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신무영의 진정한 사랑에 신지혜는 눈물을 흘립니다. 장현정 교수를 찾아가기 전에 신지혜는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김소림 부모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어 있던 신지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는 척이 아니라 쿨쿨 자서 놀라웠지만 그런 신지혜를 신대표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다 김소림의 할머니와 부모님과 맞닥뜨리죠 김소림의 가족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소림 선생님과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무영씨의 친딸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신지혜를 볼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신무영도 적잖게 놀랐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왜 나를 키웠냐고 묻는 신지혜에게 신무영이 말합니다 넌 나에게 온 이유가 있겠지 네 아빠로 사는 삶도 기뻤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기른 사람이 진짜 부모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무릎 꿇고 우는 것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신무영 같은 사람을 부모로라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빠를 어찌 응원하고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지혜는 신대표에게 엄마가 아빠의 회사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말했습니다 오희은을 고소고발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앞장서게 됩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마라 경고도 했지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오희은이 아닙니다 당장 집으로 찾아왔고 이번에는 김소림이 응대했습니다 내 남편 왜찾냐 우리 혼인신고 했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오희은은 경찰에 신고 당하고 김소림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당의 결말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신지혜는 오희윤에게 가지고 있던 애착을 끊어버린 것만으로도 반은 신무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희윤의 악행을 알리고 신무영의 행복을 바라는 것으로 나머지 반을 채웠습니다. 이미 신지혜는 아빠 신무영을 완전히 구해내었습니다 아빠의 딸로서 철부지 행동도 많이 했지만 신지혜는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신지혜가 빨리 조남수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지혜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예쁘게 사랑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신무영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빠가 연애를 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야 하니까요. 빨리 예쁜 엄마가 생겨서 신지혜를 품어주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 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